여러분. 제코. 오늘도 여러분들께 세케로 섀도우즈 라이트 토이스. 프레스 애니 버튼 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회차 뉴비 받아라. 고요운 뉴비 플레이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고인문을 여러분들 많이많이 많이 봐주세요 좋아요랑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은 만수무강이 된답니다 어...지금 어...일하고 와가지고 지금 아침...몇시야 지금... 7시야 몇시야 지금... 몇시야? 몰라 하여튼 아침이에요 지금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커피 마시고 머리가 깨질 듯이 지금 아픈데 조금만 해봅시다. 업로드는 해야 되니까 키좀 익히고 해야지. 형, 형나 연습 시켜줘. 다 까먹었어 또. 소코모토가. <목소리도> 형. 소리가 <목소리도> 시옷사이 칼단노 수련을 가이. 형 수련 시켜줘, 형. 튕겨내기 튕겨내기 스토리, <Speech> 아하 마다 마다 아니마이 조금 더 빨리 방어를 해도, 패링이 된다. Sasuga donna. s 나중에 올게 형 아... 오늘은 이제 진행을. 오니교부 그 다음 다음 길에 있는 어, 거기서 아마 불쏘 원샷이 나올거예요 거기에서 어... 탱구 만나야 되던가 아마 그럴거고 어... 충여정 으로 성... 정문 일로 가면 되려나? 오늘은 진짜 닌자의 그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 절대 이제 아니 근데 무쌍을 또확인 해야 돼 이게 돈도 돈 모을 때는 돈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무거운 주머니는 쓰면은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 거야? 이거 가벼운 주머니 쓰면은 보자 제트키가 저거 바꾸는 거고 이게 이거 바꾸는 거고 쓰려면은 R버튼을 써야되죠 100원! 음. 100원이고 일로 가는거다! 음. 게임진행을 오늘은 좀 깔끔하게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저기 파밍을 아, 확인해야되는구나? 아이 이게 자꾸 손이막 들어가냐 책상대로? 빌지바이스 보자. 내가 보이니? 그런 거야? 이로도갈수 있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저 <웃음> <웃음> 위로도 갈수 있나? 이로갈 수도 있나? 고리 걸수 있는 데가 없군. 가 그냥. 이렇게 가니까 가지네. 아씨. 와... 이게 일본이요 일본에 이런 데가 있어? 중국이야 여기는? 중국 여행 가보신 분들, 있으려나? 음, 중국 산이 절벽같이 막 위아래로 들쑥날쑥하죠? 음. 저는 물론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웃음> 가본 적 해보고 싶었어?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응? 음? 여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손이 닿나? 저게? 아이 잠깐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 인자 뭐야? 들켰어? 소리가 났대? 왜 소리가 난는데 없이 나는데 내려가보자 그에 누구 있어? 후 닌닌 닌닌 가 있군 돼진 녀석이 있군 휴, 휴, 휴, 쟤. 휴, 쟤. 휴, 쟤. 오 뭐야 대진유속도아인살 떴는데, 아이 위쪽에 떠 있어가지고, 저거 어, 뭐야 <웃음> 어이 뭐야? 이거 어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잠깐만, 막는다고 막았는데, 저게 안 막아지네. 왜안 막아지지? 아! 어, 막아지잖아! 막아지네! 아 근데 뒤, 뒤에 다 들켰네 이거 빨아야죠 이렇게 돈이 너무 궁해가지고 아아이 긁어서. 긁어서 피해야죠 오. 닌자처럼 움직인다는 게 고작 한명 암살을 딱 하고 여기 어 돼버렸대요? 아 여기 예초기로 누가 다 이거 쓸어버렸어 난저 풀.. 풀이라서 안 들킬 줄 알았지 어쨌든 위로 가서 다시 좀 풍경을 좀 보자 절로는 뭐갈수 있는 데가 없고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나? 없군요 어, 뭔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 곳에 다 뒤져봐야겠어 하또 그냥 전속전진이다! 하면서 딱 갔더니 도구도 막 아무것도 그냥 진행한 내내 먹지도 못하고 갔던 거또 가가지고 또 먹어야 되고 고철 아시나국에서 채취된 철가루 강화의수 닌자도구의 작성에 기본이 되는 통약 작성에 널리 쓰인다 닌자도구 강화에 쓰이는 아이템인 것이군요 좋아요 일단은 이거를재 덩어리로 바꾸고 환약이 하나도 없어 금전을 부르는 미부풍선 이거 좀 쓰면서 할까? 누가 다할 때나 쓰는 거겠지? 그러면 이거 먼저 쓰지 말자. 도자기 파편 쓰자. 이 뭐하러 있는 걸까? 도자기 파편. 저는 이거 소리내가지고 그쪽으로 유인하는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딱히. 뭘까? 뭐 아이템이 없어, 그리고. 까다시로! 까다시로야! 여기 는저기왜있을까 여기 내가간 곳인데? 여기 까지닿 왔나? 곳가도되는 걸까? 떨어지면 죽는게 아닐까? 어디? 아어 <웃음> 다리 골절. 지는 않았다. 가보자 다시. 갈수 있어. 갈수 있는 거였어. 오. 어른의 사탕. 또는 뭐야? 고치. 고치. 어휴개꼬들이 있군요. 그래 피채우자 인사를 하면은. 어이 미친. 잠깐. 난! 해독가루해독가루 해독가루. 먹어 어유뭐어디헤여오카카카헤갈오카헤 그냥 갈게드오 갈게요 오카헤드요 먹잇감들이 있구만 얘네들도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잖아? 두 명을 연달아서 막 암살한 그런 기술은 없나요? 음 그런 기술은 없나 어? 무처든기 저걸 전투했을 생각일까? 아 아, 아 그러도하지이 어쩔 수없겠지아시나 현재 존망의 존망 아시나의 현재 상황이 존망이죠. 예. ち도 보레바 적미카타 베트 나도나로 나. 자, 이녀석들을 보면은 한 놈은 창을 들고 있고 한 놈은 총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접전에서 맨 처음 거치 약간 좀 어, 거추장, 거추장이 아니고 약간 좀 귀찮은 녀석 이 녀석을 먼저 딱 죽인 다음에 방어에 딱 취약한 이 녀석을 나중에 마무리를 죽인다 아주 좋지 않습니까? 표주박을 딱 먹고 입장을 딱 하는 거예요. 아시나서. 이렇게들이 있네. 수리검 돌기, 수리검 돌기. 나본것 같은데. 아 저것이 그 유명한. 어어어어어 아! 오오호 저것이고 유명한... 아... 풀스 원샷이니다 저게 불스 원샷... 어우, 에임이... 자동 게임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 얘도 뒤잡기? 똥구멍 똥구멍 똥구멍 에이 뭔가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랄라랄라 즐겁게 춤을 춥시다 소병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아 닝가 닝가 닝가 고만 오! 도끼! 도끼 게 들어갔어! 도끼가 약점인가봐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랄라랄라 즐겁게 춤을 춥시다 저벽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이때야! 위험 하구나. 어떻게 잡자? 오 미친 날뛰네. 저거 너무 왔을 때 정면으로 하면, 안 돼. 거의 다 잡았는데 쉽게 잡겠네? 이그 정도면 뭐? 아내돈아내 아, 경험치! 아 진짜 너무해 너무한다고 괜찮아 아가처럼 말하면 돼 돈과 그것이 또 아깝게 되었으니까? 아 저기 우리 절벽에 또 아이템이 있었네 저거 까먹고 안먹을 뻔 했다 어, 어 이거 들키는거 아냐? 니 지금 경계 상태네 한 놈이 보통은 저럴 때야 저기 뭐 있지 않냐 하면서 이제 와야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래. 아, 인사를 했어야지! <웃음> 아, 저기 저렇게 있네 애들이? 아아 이 녀석 아 공격을! 뭐냐 하던가 말던가 이거 이아이템이 누구요? t h e r 신의야마이やはり重いよ Tatoe g e n i c h i 아 o Gaoredo, Ashina no Kuni, Nagakua, Nasasodano. Ste, Motos no Nima. She don't know heavy 여기 뭐 있네? 뭐지? 응? <웃음> 자동주전때문에 누구 있는지 알아냈어 <웃음> 어 <어이>, 뭐야 이거! <웃음> 얘는 도끼인가? 아닌데 아이템 한약이다 불인가? 어또 아닌가? 강자들이지 갑자기. 어? 도끼 맞는데? 띠용. 사거리가 짧아서 안 맞은 걸안 <웃음> 통한다고 내가 착각을 한 거구만. 아, 여기가 오니교부랑 싸웠던 고고시로구만. 고고시로구만, 음... 그래? 자네도 죽지 그래? 이쪽 문을 열수 없네요? 음, 요 아이템이나 먹자. 하, 도자기, 대체. 이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건지 아이템좀 먹을까요? 아공대사타 애들이 다 저렇게있지 저저서 뭐한다? 땅다지나? 여기 한명이고 일단 잡고 잡으면 저기 바로 있기 때문에 빨리 호다닥 달락 달려가면은 어떻게 할수 있지 않을까? 뭐냐? 흠호 아닌데? 이건가? 아닌데? 아닌데? 월은? 월은이다. 월은을 써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어? 오! 떴다 떴다! 이러고 도망가 도망가? 가? 누구들은 날 찾을 수 없을 것이여 난 닌자이기 때문에 누구여! 이렇게 찾아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웃음> 좋아. 또아까처럼 가면 되겠죠? 좋다. 이렇게 하는 거구만. 얘도 이제 붙어 있잖 나오고. 어유. 아니야, 아니야. 으, 아아! <웃음> <친구> 아니야? 아! 신바냐? <웃음> 아, 아야야 미친 공격 하고 나서 먹자. 어이, 이때 먹자. 어이씨, 잠깐만. 어, 저뭐 어떻게 할수 있는 거 없니? 화상을 낮게 하는 야. 아, 소화가루강 음. 데미지 경과, 흐무의 사탕, 흐무의 사탕 먹고, 꼬이사탕 먹고 기름. 내가 다시 만난 것이요 한번 다시 춤을 춰보자고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아니에요 <웃음> 이건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오! 한약더 먹어 호빈 속탕 먹어야 돼 속탕 먹어야 돼 먹고 아니 아까보다 더못잡는데왜 <웃음> 이렇게 처음에 잘하는거야 이거 동굴게 동굴게 동굴게 동굴게 너도 아킬레스건이 약점일거야 그지? 아 이게 이러려던게 아닌데 이게 근데 얘왜 이렇게 계속. <웃음> <웃음> 아, 너무 사탕 아, 미친. <웃음> 어, 이거 뒷다리만 노려볼까, 그냥. 피를 어떻게 10분에 9를 깎은 거요? 어? 대체 어떻게 한 거야? 개고님? 개고님? 어떻게 한 거죠? 어떻게 한 거요?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한 거야, 대체? <웃음>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처음인 줄알고 두번째못었다고왜 그런거야 왜왜 어? 무지하고 가자 이 정도 했으면은 무지하고 가 그냥 소를 암살하러 간다 잡자 어유 <웃음> 핫 노즈 <소수> 잡자 <웃음> 저까지 잡자 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야야야야아 그냥 뒤에만 노리자 그냥 어. 오니교부 잡았을 때처럼. 아 잠깐 잠깐 잠깐 빠지고 한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래, 뒤만 노려 그냥 어, 이상해, 움직임이. 아! 아, 이거 뭐 막기도 해야 돼? 아아 <웃음> 아. 아, 저 기억난다. 막으면은 불에 탈 거야 아마. 음면 불에 타기 때문에 아까처럼 처음에 했던 것처럼 너 처음에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웃음> 왜 처음처럼 못 다는 거야? 왜안 죽는 거야 이제 또 인살로 같은데 아... 딱 쓸어버릴때 뒤에서 딱축 축을 딱돌때못 때렸지만 딱 존때 때리는 거야. 아! 아! 다시. 어이. 여기는 맞질 않으니까. 아, 저거 자동조준 또 풀어야 돼, 내가. 죽어! 죽어! 죽아 너도 뭐, 안도 못하니 이상한.. 어? 어디서 태어난 거야 이거? 닌자의 약식을 회복 아이템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상승하는 상시효과 아, 세 번째 <웃음> 뭐야, 누가 날 보고있어 누구세요? 아왜 이런 시련을... 아이 뭐하는 거야? 저리 안가? 어소리가 <웃음> 뭐하는 짓이야 지금! 어야야 피가 이거! 안돼, 안돼! <웃음> 오이 휴식! 오이잇이 녀석들이? 어디 갔지, 이 녀석들? <웃음> 뭐야, 이거? 여럿! 또 굳게 닫혀있대! 이상해, 이거. 뭐지? <웃음> 어떻게 된 거지? 일로 가면 되나? 이 문을 여시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뿅! 아, 이거매달리기 하는게 너무 재밌는 것같아 아니 이거를 밀어서 열면 되잖아! 아, 진짜 이상하네 이거 Are you g o 아지. 가가니와어 자, 데미 비나이다. 아리가다야아리가 비나이다. 백만 유튜버에게 비나이다. 뭐수조이몇 개죠? 두개 됐나? 하, 이제 두개 됐구나. 스킬 한번 보죠. 스킬 양 공중 요파. 닌자 에마의 약식 복용약 연결배기 요..요밖에 없네? 공중유파 점프로 거리를 좁히거나 하단 공격을 회피하면서 오이 대 닌자찌르기 대닌자하고하는 유파기술 이것은 닌자기술의 오이다 원거리에서 돌진에 예리한 찌르기를 펼치고 찌른 적을 발판삼아 높이 날아오른다 적을 꿰뚫고 다시 날아오르는 모습은 올빼미가 사냥하는 것을 방불케한다 날아올때 까타시로를 소비한다 쓰읍. 어 이거 음이 드는데 이걸 다 해금해 저거 어떻게 사용하는거지 참잠깐 다시 다시 스킬봐요 공중에서 공중에서 이거를 공중에서 사용하는 g 같은데? r k u n 마 a 마에마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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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쏙둑! 중간 보스가 하나 있군요. 네 마리가 붙어있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저쪽에서! 저 위에서 이렇게! 차 그렇군. 어? 여기도 애들인데? 이 어, 어. 어, 여기도 있어. 저기 상당히 많아. 아이템도 있고. 어저 뭐야? 어디 보세요어 여기서 뭐 있지? 너 뭐야? 너 중간 보세요? 저쪽 쓰레기였구만. 뭐가 있지, 이거? 뭐향 같은 게 나야지, 이거? 뭐지? 보일러 때우나? <웃음> 이 녀석을 먼저 잡아야겠군요. 에? 어, 누구세요? 챔비요뱀비라고 젠비. 아, 아하! <웃음> 어! 그렇지 <웃음> 역시 나는 패링이 어렵다 패링이 어려워 아이템 오쩔 아하 오? 이거 떨어져도 될 듯? 저 아이템 있네? 까다시로 같은데? 자 다시 일로 가볼까요? 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나 본데? 깨끗한 물 맞지? 까다시로 까다시로가 있긴 한데 에이,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웃음> 어, 뭐가 있다, 저기. 아, 여기로도 갈수 있고. 음. 근데 여기 뭐가 있어? 수로가 있어요, 수로. 여어 가면 뭔가? 두근두근. 뭐? 아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 <웃음> 뭐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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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치 쟤, 마이노zo. 우리라코소아시나부요의아시나수시다워아시나타아시나타 그래 그렇단 말이지.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말이야. 말이야... 말이야... 그렇단 말이야? 허총 <웃음> 쏘는 녀석들이구만? 허아! 어, 피해버리고! 아악! <웃음> <웃음> 이 자식이 어, 나 찌르기인 줄 알았어. <웃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꼴이 깍. 이 녀석이 점프로 피해야 되는데. 점프했어야지. 아... 아! 스텝 밟았어야지 아 아픈데? 야오이야야 <웃음> 어이 야. 미쳤나봐 정면승부를 할 필요가 없어 자 <웃음> 있어라 멍청 너는 단지 공과 1로 이루어진 숫자에 불과하지 나 도망갔어 여기 없어 <웃음> 나 여기 이제 없는 사람이야 나 여기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야.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 아시겠어요? 음, 아 아니. 다시 두 개로 되잖아. 아! 아! 아! <웃음> 이 새끼 센데? 이덩어리로 너를 응징할 것이오 아! 아. <웃음> 도망치려고 했는데 <웃음> 아니, 저거 한 방에 베니까 그냥 죽어버리네? 반으로 갈라져서 죽어버리네 그냥 반갈죽이 돼버리네 그냥 어 그렇지 <웃음> 그러지 이거지 이나노슈 마가 펴오르나 기다르べき와 아시나 선보의 이국사 이신사마 소시테 아시나의 타미의 터미니 이어치를세 시끄러 안으로 갈라져서 죽어 어! 아파요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저기, 저 총을 만네 여기서 어 아! 아! 이 자식아. 아! 가 매너 게임 하세 아! 매너 게 아! 야 채관이 체간이... 아 미쳤나봐 어우오 피해야돼 피해야돼 뭐 꽉꽉 차버리네 채관이 화든화든 호야구의 술! 화든 뜨겁지? 뜨겁지 임마 뜨겁지? <웃음> <웃음> 어휴, <야>, 잠깐만 <웃음> 너 허전. 허전. 허 아, 저거 실패. 스텝을 밟았어야지. 와, 아, 아하. 너 두고 보자 나쁜 자식. 나노 쥬. 박아, 가져가. 왜렇키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시오 제군들. 난 여기 없는 거예요. 아아야저잡 <웃음> 어. 어. 너노노 조심해 내 네, 갔다 지금 와 저걸 그새 이거나 먹어라 자식아 야 내가 빨라지야 <웃음> <웃음> 앙앙 수줍디 <웃음> 좋아요 아 잘했다 어 보물상자 아실 시르... 고작 비약하나? 고작? 고작 비약하나? 여기 누구 있어 유지유지곰으아이나이시노로 시노 이정 나. 이 정도. 나. 이 정도. 이 정도. 이정りの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이도이도이 아니, 을 오래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어이 니 아니. 도니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사거리가... 아... 너그 꼼짝 말고 있어... 아... 편 보다 쎈데? 뭐 이런 귀찮은 녀석이 다 있어, 이거? 잔 들킨 것 같은데? 굿 아... 지붕에 한 명씩 있는데. 저거 한 마리만 있는 줄 알았지 엄청 많네 여기는 있 사무라이들 다 잡아주면은 뭐 주... 주나? 제가? 저기 뭐 얘기하고 있나? 많이 음, 고았고 굳이 아니 이게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지만은 잡고 나면은 뭔가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아이 왜이래 아. 왜, 왜 잠깐만 이다. 이게 다들 싸움이 안 되니까 암살을 꼭 해야 되는구나. 야, 살아나기. <므라> <므라> <웃음> 살짝만 근데 떨어져 있으면은 쉽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막 어렵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너무 몰렸을 때어려워 죽는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지 올라가 갈고리갈고리 갈고리 주시오 저 녀석은. 옳! 이렇게. 아, 멋지고만 이게 닌자지. 그럼, 그럼. 자,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정리를 해봤으니까, 아까 있던 녀석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어, 뭔가 주지 않을까요? 이쪽이었는데. 있다. 누구게? 가だったらよ잖아나소토의테독세 <웃음> <웃음> <웃음> <카. 웃음> <웃음> 봉화의 비망록. 아시나이닌자 속독세 도당이 이정표로 보, 어, 사용하는 봉화에 대한 비망록. 상층의 지붕에 있는 영분에색 봉화가 놓여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속독자의 도당이 이정표다. 애초에 그 봉화를 찾아가는 놈들뿐이겠지. 자나다나. 엥가네. 쉿. 쉿. 쉿. 잠깐 만 저기 뭐 있다. 안 돼. 어. 어이? 어이? 이? 컨트롤이직직미숙하하죠아거 아, 오, 오, 이거, 이 오, 이거, 이 됐어 거 이거, 이거, 이거, 저거저거하는하거 음,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한거지거지거먹은거야거금 왜 그런 거야? <웃음> 왜 그런 거야? 으아악! <웃음> 왜 떨어진 거임? 임!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아! 어.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붙잖다. 못 보잖다두 못 마리나 있네. 해 <웃음> 소면도 <웃음> <수면 또> 금방이지라. <웃음> 가서 <웃음> 오잉,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뭔 새끼였노? 어, 저거 닌자인가 하고 보고 있었는데, <웃음> 하고 <웃음> 날아오네. <웃음> 저러다 떨어져봐야 이제 정신 차리지. 어, 아니 죽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차릴 정신도 없어지니까. 저기도 있고. 자한 마리 또 있다. 오잉, 숨어. 아니 안돼. 어이구 이거 어이구 안돼 안돼 아 잠깐만요 어 이거, 어, 아 어, 이거 한대 맞으면 죽은데 <웃음> 잠깐만 어아 어? 그냥 갈걸왜버였지 <웃음> 아 이거 너무 길어지면 또다 안보니까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내일 내일 쉬니까 내일 생방송하자 트위치에서 안녕 잘했어 잊지 말아줘 안녕!